그니까 오늘은 가슴 아픈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자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 인구 중에는 히로애락 기쁘고 즐겁고 뭔가 해피한 분이 많이 있지만 그 반면에 그늘지고 힘들고 하루의 삶이 너무 무거워서 좌절하고 미래가 없다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온 가족이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픈 사인들도 적지 않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못지않게 또 아픈 가사부인들이 적지 않죠. 명절이 되면, 설날 추석이 되면, 한식이 되면 북한의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이 특히, 이산 1세대들, 연세가 80을 넘어 90을 넘은 분들이 상당수죠. 전체 보면 천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분들은 목매에 옵니다. 흘러간 노래들, 고향이 그려도 못 가는 신세, 이런 노래들을 부르죠. 고향이 그리워도 못 은신세 그렇죠 자, 이 노래는 단순한 유행가를 넘어서 떠나서 이상 가족들의 향수를 어루만지는 슬픔을 달래주는 그러한 유연한 유한제 유 같은 노래들이 노래입니다 우리는 동서독 통일을 보았습니다 동서독이 8, 9년 10월에 그란데그크르곤이 무너지고, 90년 10월 3일에 통일에 대해서 헬멧 코콜 총리가, 서독 총리가 통일을 선포하고, 동독의 총리가 그에 승복을 해서 하다된 게르마 민족이 지금 동유럽, 서유럽을 넘어서 세계의 가장 무특선비옥 다음에, 일본을 가갈 정도의 슈퍼파워 독일의 민족들, 그 많은 유럽들이 금융위기로 힘들어할 때 독일의 유로화가 돈을 지원해주고 있어 유럽의 파워에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북과 하나 된다면 8천만 한민족이 중국, 일본의 틈바구에서 새롭게 발전 수있는 웅장한 한민족의 세계를 21세에 건설하라 믿습니다. 확신? 그런 점에서 설을 맞이해서 남북한이 하나 돼서 이데올로기 정책인 민주공사 넘어서 만나야 됩니다. 그것을 핵이다, 미사일이다 하는 것을 접고 민족적 동질성 확보 차원에서 이 상황을 만나야 됩니다. 북의 고향을 두고 오신 남아 내려온분들 남의 고향을 두고 어떤 이유든 간에 부으로 가신 분들이 하나도으로어 죽기 전에 그것을 바라보는 세계의 많은 민주 인권적, 자유민주적 사람들은 그래, 한민족도 독일 이상으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줘야 됩니다. 방문점 금강산이 아니라 더 넓은 휴전선 155마일, 248km의 휴전선에서 몇 군데를 여러 군데를 정해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날 수 있죠 언제나 100명, 100명 200명에 해서 만나겠습니까 지금 대기자가 10만 명인데 그런 점에서 설을 맞이해서 더 이상 한스러운 유행가를 부르지 않는 희망과 행복의 바이러스를 버틸 수 있는 이상가정의 만남을 설을 앞두고 다시 한번 남북한 당국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